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짝!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왕꼬막 비빔밥. 마트에 갔는데 캔 꼬막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탱글탱글한 비빔밥 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해갖고, 이렇게 꼬막 묻혀서, 그, 어, 요거는 치커리 샐러드 용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사갖고, 깻잎 넣어갖고, 이렇게 맛있게 비벼 먹으려고요. 요거는 김치, 문중김치, 총각김치고요 그리고 요거는 된장찌개. 이거는 굽지 않은 생 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저는 음, 신랑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양념장은 그냥 했는데 전 청양고추 따로 조금만 넣어서 먹을게요. 자, 이렇게 아, 잘 먹겠습니다. 우선 비벼야죠. 자 오늘은 김치가 왼쪽에 있는 관계로 장갑 써서 손으로 김치 좀 먹을게요. 생김도잘 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제다. <웃음> <웃음> 진짜 맛있어요. 약간 짜지 않게 삼삼하게 돼서 김치랑 너무 잘 어울려요. 김이랑도 너무 데요아이 아니 어 진짜 맛있다. 강추야. 약간 삼사 한도 매콤해요. 음, 청양고추 필수. 약간 그러니까 치커리의 쌉싸름 맛도 되게 좋아요. 김치 하나 올리고, 김! 아우, 진짜 맛있겠다. 음 응 목적이 다 골뱅이 청국구절기 한 가족이랑. AMT 너 맛있어요 음내 마음 속 순삭이다 어 이거는 정말 맛있네요 음. 된장찌개는 비벼고 거예요 음. 비벼고에다가 청양고추랑 파좀 넣어갖고 더 끓인 거예요 음. 문중김치도 맛있고 총각김치도 맛있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음. 오늘도 녹화시간이 거의 20분이 되가네요 <웃음> 어떻게 잘 편집해서 여러분 보시기 편한 시간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오제 사랑해요